역시나 예상대로네. 마무리 아주 꽉꽉 차있구만. 전력을 분산하는 게 좋겠어요. 정령의 기척을 포착하려고 해도 마물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화의 흐름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알았어. 탐색과 소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자. 그럼! 우리들이 길을 뚫을게 수정 동굴은 예전에도 몇번 와본 적이 있으니까 좁은 동굴에서도 효과적으로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딱우리 특기 분야네 그럼 전투 쪽을 잘 부탁해 그래, 너희는 쭉쭉 길만 뚫어 최선을 다할게요 헷려 앞으로 쭉쭉 나아가자고 헷갈려 술식충돌의 근원지로군요 영광입니다. 아, 같이 갈까? 내가 이끌어 줄게. 신념이야만. 올바른 미래를 이끌시켜. 현재 동굴 곳곳에 결계가 발생 중입니다 세계의 만화석이 출식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늦기 전에 조속히 파괴해야 합니다 긴 날이었죠? 눈부신 황금의 위맨 보여드릴게 목표, 조주. 찬미야, 니 투성 이로군미로 잘하고 있어 군아에게! <웃음> <웃음> 전부 파괴했군요 이제 솔식의 발동이 취소됐을 거예요 동시에 탈리아님을 지키고 있는 경계도 부서졌을 테니 얼른 구하러 가야 맞아 수고했어 또 만났네, 구원자님 황금의 재상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안녕 못해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건 비밀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잠시 별의 예언자님을 빌리고 싶을 뿐이거든요. <웃음> 구원자님이 결계를 해제해 주신 덕에 일이 조금 더 쉬워지겠는걸? 잠깐, 방금 게이트 연 거야? 진짜? 눈부신 황금의 위대 보여드릴까? 같이 갈까?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이겼지롱 흠, 너희 측은 제법 괜찮은 전투였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니? 어떻게 생각해, 아이라? 음, 나랑 놀기에는 아직 메가리가 부족하다는 느낌? 정령이 한명 더? <웃음> 얼른 예언자 탈리아나 회수하자. 모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그래, 안 돼. 구원자님, 저 바보가! 어 그래! 내라 모르겠다! 까짓 거 하지 뭐! 설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행할 줄이야 하지만 음.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상호 합의 확인 계약을 진행합니다 어, 힘이 이건 몰랐지? 순식간에 끝내줄게! 음.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 돌아가자, 아이라 예언자 탈리아는 당분간 데리고 가세요 다음에 가지러 올테니 맞아! 그때까지 잘 기다려! 가버렸네요 당당하게 다음 예고까지 하면서 그럼 뒷수습을 하도록 하죠 분하지만 일단 게이트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